오션파크나인 호텔에 왔습니다 호텔드레지던스 저쪽이 저쪽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저기서 체크인을 할수 있어요 근데 여기가 그 바닷가 쪽이 아니라 바닷가를 향하지 않은 반대편 쪽이에요 이건뿐이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키오스크로 직접 체크인 할 수도 있고요 나름 이런 소소한 이벤트도 보이고요 여기 실리메트리스 쓴다라고도 나와있어요 이 호텔 각 층별 건물 정보니깐 필요하신 분은 미리 참고를 좀 해주세요 방에서 화장실을 룸메이드가 독채자할 때는 1층의 화장실로 저기가 보이는 게 엘리베이터 양 옆으로 방이 이렇게 있어요 이쪽에도 방, 이쪽에도 방 건물이 좀 특이하게 생겼죠? 저 위에가 옥상 여기 천장이 유리라 여기 아래가 쫙뚫려있어요 환해요 그래서 자, 여기는 복도고 조명도 예뻐요 자, 이제 방 앞에 왔고요 키를 갖다 대면 문이 열리죠 키를 꽂고 방을 대충 살펴본 다음에 오 괜찮은데요? 자조망보러 하나 둘셋 오픈 우와 코너방이 방이 좀 넓어요 화장실도 일반 방에 있는 화장실보다 넓은 것 같고요 반대쪽도 보면은 이렇게 세면대 사각 예쁘네요 물도 잘 나오고 화장실 키트는 보면은 요거는 헤어드라이어기 같고 클렌징 키트라고 보고있고 그 다음에 칫솔 두개 이렇게. 이렇게 있어요 세면대 옆에 컵하고 비누 있고 샤워실에 있는 어미노티 3개 천장에는 레인 샤워기 있고요 또 내려오면은 일반 샤워기도 있고 이렇게 생겼어요 네, 욕실에 욕조는 네. 없어요 세면대 아래에는 큰 수건 두개그 다음에 일반 사이즈 수건 두개그 다음에 휴지 롤 하나 보이네요 여기에 이게 네. 일반 방에서 딱한 사이즈 위로 업그레이드 시켜줬다고 했는데 화장실은 나름 넓어요 머리카락 하나 안보이고 변기도 상당히 깔끔해요 화장실에 창문이 있어서 너무 좋네 방 하나 위로 업그레이드 해주셨는데 어, 침대는 킹사이즈네 얘가 방이 제가 보기엔 살짝 코너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방이 조금 좀 일반 방보다는 조금 넓은 것 같아요 역시 원룸형 구조라 이렇게 싱크대 보이고 인덕션도 보이고요 인덕션 위로 콘센트 두개 꽂을 수 있고 세탁기도 있어요 작동이 되는 것 같아 보니까 안에 물기가 조금 있네 요거는 냉장고 같아요 아래는 냉동실 위에가 냉장실 물두개 있고요. 물두개 보이죠? 영종도 이 동네는 다 비슷한 것 같아요. 프렌치 카페 커피 두개 보이고 그다음에 이 보라색 두개 이거는 커피인데 이 카페베네 커피예요. 캐모마이어티 두개 있고 종이컵 있고요. 그다음에 여기 전기주전자 그다음에 그 위로는 휴지 있고 장롱을 열어서 보면 여기 아래 가운드 두개 있어요. 위에는 옷걸이도 네개가 보이고 장롱과 창문 사이에는 이런 또 책상도 있어요. 여기서 작업 같은 거 하면 좋겠네. 바깥에 경치를 바라보면서 와.. 전망은 끝내주죠 여기가 뭐 하프오션뷰라고 해서 이 방을 받기는 것 같은데 원래는 제 옆에 뭐 오션솔레뷰라는 호텔이 있어요 근데 거기를 가고 싶었는데 뭐 여기도 괜찮네 근데 이제 거기나 여기나 이제 차이점은 뭐냐면 여기는 발코니가 없다라는 거아 그게 조금 아쉬워요 근데 뭐 방은 오, 깜짝 놀랐어요 너무 깨끗해서 정말 깨끗하죠 침대도 어마어마해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싱글 침대 두 개를 합친 것 같아요 와 이거 이불 보도 완전히 세 거네 깜짝 놀랐어요 별 기대도 안 했는데 야. 스마트 직원도 엄청 친절했는데 <웃음> 얘참이렇다니까 이게 뭔가 봤더니 빨래를 넣을 수 있는 아, 이렇게 되는구나 여러분 방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깨끗해요 청소상태도 좋고 제가 이 동네에서 지금까지 봤던 어떠한 곳보다도 청소상태가 상당히 깨끗해요 놀랬어요 기대도 안했는데 아 전망이 끝내줘요 근데 이제 단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창문을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 이거 환기는 어떻게 하나? 창문을 좀 열고 싶고 바닷바람도 좀 쐬고 싶은데 했는데? 여기 아래 보니까 요런 버튼이 있어요 요이 버튼을 이 아래로 누르면 문이 열리고 위로 누르면 문이 닫혀요 보세요 잠깐 멈추고 소리가 조금 요란하긴 한데 야 이거 좋네 <웃음> 아, 요런게 있었군요 아, 이제 좀 새소리도 들리고 뭐 소화해라 파도 소리는 절대 안 들리지만 그래도 아, 바닷바람은 좋네요 아, 그지 창문이 열려야지 자, 창문 아래쪽을 봤더니 이렇게 산책로도 예쁘게 조성이 돼있어요 갯벌에 물이 조금씩 들어오게 하네 그리고 이 건물 옆에는 한 네. 5층짜리 건물 옆에 보이시죠? 네, 여기는 무슨 뭐 뜻밖의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런 시리즈의 가게들이 쫙 있는 것 같은데요 옥상이 저기 생겼고 저기 아래에는 무슨 백주 뭐 팔고 뭐 그런 데 같아요 저기도 분위기가 되게 좋대는데 혼자 서 저기 가봐요 이상하게 쳐다볼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여기 호텔에만 있을게요 그 다음에 저 정면에 보이는 게 에어스카이 호텔인데 저 에어스카이 옆에 보시면 공원 보이시죠? 저기 여기가 영종진공원이에요 저기도 다니기 너무 좋아 저쪽 바닷가를 딱 품고 있고 바닷가를 쫙 쳐다보면서 구호패턴은 진짜 너무 좋은데 단점이 하나 있다면 식당의 종류가 그렇게 다양하지가 않아요 그게 단점이야 뭐 어차피 여기에 놀러 오신 분들이야 뭐 단기 단기라고 하기도 그렇죠 그냥 당일로 오는 거죠 그래서 뭐 한두 군데만 가면 되는데 저처럼 그냥 장기여행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뭐 버스 타고 나가면 은 되긴 하는데 그거 마저도 조금 귀찮긴 하죠 저 왼쪽에 배 들어왔네요 영정도 해서 월미도 가는 배구급배터 바로 앞에 있어요 좋기는 좋아 근데 이제 여기에서 뺑 돌아서 여기까지 걸어와서 여기를 거쳐서 또 꺾어져서 여기까지 와야 되죠 그게 문제지 여기 13층이 옥상이라 옥상에도 한번 올라와봤습니다 올라왔더니 프리미어 객실 이쪽은 레스토랑 오픈 준비중이래요 와 전망보소 옥상에 올라오니까는 벤치도 있고 어, 영종도의 바닷가 반대편인 것도 보이고요 빈땅도 많이 보이는데 저뒤 아파트 단지도 보이고 왼쪽에 있는 게 오션 솔레비에요, 호텔이고 지금 오른쪽에는 월미도로 가고 있는 네, 페리가 보이죠 아니 서해바다도 이런 식으로 보면은 동해 같은 물 색깔도 파랗고 너무 좋아요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아요 지금 배에서 밥통 소리가 나오긴 하지만 네. 저기 보시면 97호 해물칼국수 요금물 네. 저기 맛집이죠 그리고 조리 가면은 그 뒤쪽에 뭐 무슨 뭐 빵집도 있고 중국집도 있고 뭐 식당도 여러 개 있어요. 이게 뭐 여러 개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뭐 갈만한 거몇 개는 있는 것 같아요. 이 아래 길이 카페거리라고 하더라고요. 너무 한적하고 좋아요. 이 옥상에 나밖에 없네. 지금 와~ 옥상에도 계단이 있길래 계단을 하나 올라와서 봤더니 세상에 와~ 보이시나요? 어, 야~ 여기도 끝내준다. 어, 저기 바닷가로 인천대교 보이고요. 여기도 벤치 앉아서 그냥 바나만 봐도 너무 좋겠다 아 나름 이쁘게도 만들어놨네 와 너무 좋아요 진짜 전망이 야, 저 건물에 카페들이 많이 있어서 카페들 많이 가시는데 와 여기 뭐 카페 전망 부럽지 않네요 아 영종도가 이렇게 좋은 곳이구나 진짜 너무 좋지 않아요 너무 잘온것 같아 기대 진짜 하나도 안 했는데 인천시에 있는 최고의 벤치네 여기가 아... 13층이 옥상이에요. 어. 여기는 지상에서 지하주차장으로 내려오는 길이고요. 주차장은 이렇게 생겼고요. 새 건물이라 주차장도 깔끔하죠. 전기 충격기가 아니라 차량 전기 충전기도 지하에 있어요. 지하주차장 역시 엘리베이터로 연결이 돼 있죠. 안마커튼인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으면서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0 0 0원